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어, 어쩌다 어 보니 마치 제가 얼굴을 공개하는 영상처럼 지금 찍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 얼굴은 메이크업 헤어 영상에서 가끔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음,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메이커 다은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은 이렇게 보이는 듬직한 3D 프린터 그리고 3D 모델링 위주로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은쌤의 교육 채널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메이커 교육이나 또제 교육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은쌤의 교육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에 올라올 영상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떡밥을 몇개 던져보자면 11월 11일 저는 또 뭔가 새로운 3D 프린터를 질렀습니다 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 또 12월에 같이 개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책두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팅커캐드 서킷에 관련된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퓨전 360에 관련된 책입니다 어, 굉장히 오래된 강의 인데도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참에 퓨전 360 강의도 내년에 한번 크게 확 업데이트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은 3D 프린터, 3D 모델링으로 중심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은쌤의 교육 채널에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식들 이제 제뭐 교육 철학이나 아니면 제가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거 소개하는 채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다은쌤 교육 채널에 이제 계속 제 얼굴이 나갈 건데 <웃음> 여기가 사실 메인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얼굴을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게또 웃겨서 또 이렇게 얼굴을 네, 내밀고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과 교육 채널 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